대통령 김정은 산책을, 단독회담, 취재진들이 모두 빠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배석자 없이 도보다리를 산책했다. 산책 중 양정상은 도보다리 한켠에 마련된 의자에서 사실상 단독회담을 진행했다. 도보다리는 정전협정 후 중립국감독위원회가 관련 임무 수행을 위해 짧은 거리로 이동할 수 있게 습지 위에 만든 다리다. 과거 유엔사가 풋브리지로 부르던 것을 번역했다. 양정상은 이날 오전 남북정상회담을 거쳐 각각 오찬을 한뒤 남측 군사분계선 인근 소떼길에 소나무를 공동식수하면서 오후 일정을 시작했다. 양정상은 오후 4시 30분부터 공동식수 일정을 시작, 36분부터 도보다리 산책을 시작했다. 특히 44분부터 양정상을 지금거리에서 취재하던 취재진들이 모두 빠져 완벽한 단독회담이 시작됐다.